2019년 1월 25일 감성카드 시청자 잡녀 글을 쓰고 읽어보다 제목 나는 아마존의 한 그루 나무였다 첫 번째 이야기 글 쓰니 마이 중년 금일 작품 내용 아마존의 밀림한 깊은 숲속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빽빽한 나무와 풀과 잔목 그곳에 꽉꽉 채워진 소리없는 숨가쁜 이야기 깊은 사연의 숲 어두운 침묵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작은 씨 하나 땅에 떨어져 살 길을 모색하죠 겨우 겨우 물을 빨아들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죠 삶이 느껴지는 순간 범위는 시작돼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최선을 다해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찾아 생존의 촉을 세워 헤맵니다. 뿌리를 내려본다. 감격의 순간이다. 드디어 이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구나. 나의 치열한 투쟁을 하늘도 아는 걸까? 어둠을 깨고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 나의 뿌리까지 간신히 눈물이 흘러내린다 땅속의 세계 생존의 숨 가쁜 질주가 시작된다 통과해야만 하는 작은 틈새 무수한 세력의 벌레 나는 그렇게 나의 세상을 만들어간다.